그러니까. 우리가 준비자세을 때, 뭐,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음. 자, 그럼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음. 명치는 옆을 바라보는데, 아래쪽 옆을 바라보겠지. 음. 반대쪽으로 회전했을 때도 아래쪽 가겠지. 옆을 바라봐야겠지. 음. 근데 지금은 명치가 그냥 옆을 바라봐. 몸이 아. 들리는 거야. 음. 돌았을 때 세워지는 거나, 지금. 그렇지. 나. 기울어진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옆을 바라보고 반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음. 기울어짐이 틀어지면서, 그렇지 몸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집어지면서 음, 옆을 봐. 그렇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이게 내 축이라고 하면 이게 세워지지 않고 그렇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네 고정해서 당연하지 몰랐지 <웃음> 설명해줘도 알 수가 있나? <웃음> 오케이 그걸 좀 신경 써서 해봐야겠다 뭔가 좀더 잡아주고. 약간 꼬리뼈가 그 중심점이라고 해야 되나? 축이 시작되는? 어. 그러니까 척추 자체가 축인 거야 음 길게 쭉 뻗은? 음. 의식하고 그거를 거야.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척추를 고정시켜서 음. 그 척추를 기준으로 몸을 돌리는 거야 음, 음. 오케이. 그걸 좀 의식하고 음. 해골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여기 도움되겠다 설명하는데 오 어. 그것도 괜찮은데? 어. 이게 너무 커지는데? <웃음> 점점 일, 일이 점점 커지는데 종합, 종합 스포츠 재널로어 아, 근데 확실히 새로운 접근이긴 하다 그런 음. 거는 약간 신체 이 해부학? 어, 음. 인체 해부학에 대한 접근이 음. 생롭다 전혀 새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음. 자, 코어로 중심, 가슴 근육으로 회전 그렇지, 이렇게 거기서 코어 근육으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풀어주고 이렇게 눌린 상태로 회전이 나와야 돼 어. 억제된 회전이 나와야 돼 지금처럼 90도 전혀 신경 못 썼지? 어 90도 신경 못 썼어 대신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게 X잖아 X. 상체의 각도는 이쪽으로 클럽의 각도는 이쪽으로 음. 그래서 내 몸각과 클럽 각이 서로 X가 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치는 거구나 와 진짜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클라이밍을 배워봤지만, 클라이밍 자, 자꾸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난데, 뭐랄까, 좀. 하, 어려운 만큼 약간 자유, 자유로우려면 일단 배워야지. 그지 음. 약간 조금 더 테니스랑 비슷하지 않아? 맞아, 훨씬 비슷한데. 어, 클라이밍보다는? 그치, 클라이밍이랑 전혀 다르지. 음. 뭐랄까, 테니스는 근데 라켓이 크잖아? 그렇지. 맞추는게 그렇게 막. 그리고 <웃음> 공이 <웃음> 움직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오히려 맞추기가 더 쉬워.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오던 힘을 그대로 살려서 보낼 수가 있잖아, 테니스는. 음, 맞아. 근데 골프는 그게 전혀 안 돼. 죽어 있는 애를 살려야 돼. 그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 응. 음. 오케이, 다시. 근데 음. 확실히 이런 걸잘 쫓아가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거겠다. 그냥 시간을 많이 쓰면 돼. <웃음>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반복. 지금도 너무 상체만 왼발 위로 올리려 그래. 음. 그렇지. 배꼽도 왼발 위로 올리는 거야, 배꼽도.